안녕하세요. 뉴타일랜드의 암으로군입니다 어, 오늘 소개할 제품은, 이런 네, 요소입니다. 어, 이게 뭐냐면은, 트러스마스터 T300 핸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생겼죠. 요거 이제 페라리 에디션인데, 뭐 그냥 일반 순정 T300하고 뭐, 림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여기 버튼 플레이트 위치만 조금 틀리고. 이렇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T300 기본 림 같은 경우에. 그래서 순정 림을 떼고 여기다가 컴포터를 달아서 버튼도 일부분 살리면서 핸들을 교체를 할수 있는 그런 용도로 쓰는 아답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이제 뭐 제가 이제 판매하고 있는 게이 부분을 교체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품이 있고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버튼을 다 이제 쓸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버튼 이제 뭉치를 그대로 쓰면서 핸들을 바꾸는 그런 용도로 이제 쓰는 아다터입니다. 이제 요거를 이제 사용방법, 음, 제품 소개랑 사용방법 알려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선 핸들을 뜯으려면은, 어, 지금 여기에 이제 여기 볼트가 6개가 있습니다. 요 6개를 이제 풀어주세요, 일단. 육각 렌치 2.5mm. 이렇게 볼트를 다 풀었는데 에, 여기 보시면은 자 밑에 그리고 위에서 좌우 삼각형 삼각형 모양으로 세 개가 볼트가 이제 길어요 볼트가 조금 길고 그 다음에 가운데 위쪽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좌우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세개 꼽혀 있는 볼트들은 짧습니다 짧죠 굉장히 이게 왜 이러냐면 자 이렇게 핸들을 빼고 조이패드 부분은 이게 그냥 쏙 빠지면 되요 일단은 이제 빼놓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미리 빼놨었는데 여기 보면 스프링이 하나 있어요 스프링이 하나 있고 일단 빼놓고 자 이제 요 아까 볼트 짧은거가 이유가 뭐냐면 안쪽으싹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안쪽에 기판이 있습니다 기판이 짧은 쪽에 약간 이렇게 번, 번, 예, 카메라에서 번들번들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그렇고 안에 이제 기판이 있어서 볼트가 길면 기판을 뚫어버려요 그럼 당연히 망가지겠죠 그래서 여기 여기 여기 세 개는 볼트가 짧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여기 볼트가 긴데 이긴 볼트는 뒤에 있는, 이, 연결되는, 이제, 트러스마스 퀵 릴리즈, 얘랑 연결됩니다. 이 볼트가 빠지면, 그냥 얘가 쏙 빠져요. 이제, 여기 지금은 잭도 아예 빼놔서 그런데, 원래 잭이 안에 꼽혀 있습니다. 그냥 쏙 빼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빼면, 이렇게, 이제, 안에 선이 하나 꼽혀 있습니다. 그냥 쑥 빠지면, 커넥터가 빠져버려요. 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커넥터가 꽂기가 귀찮을 수도 있으니까, 쏙 빼지 마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일단은 빼놓고, 아까 이제 조이패드, 어, 부분, 홈 위치에 이제 홈이 딱 있습니다. 홈이 있어서 그냥 그 위치에 맞춰서 놓으면 되고. 그 스프링이 뭐냐면 여기 이제 기판 안쪽에 이것도 구멍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안쪽에 은색으로 이제 보입니다. 저 부분하고 핸들하고 접지를 시켜서 정전기 방지라던가 이런 용도로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이 스프링을 그대로 쓸 거예요. 이 스프링을 좀 늘려 요 땡겨서 그냥 좀 땡겨 주시고 밑에 대고그 다음에 이제 동봉된 컨버터 컨버터 모양을 보면 이쪽이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이 이렇게 라운드 돼있고 이게 있는데 이게 모양이 이제 왜 이렇게 되냐면 제가 이제 작업하는 페라디디션 같은 경우는 옆에 버튼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요런식으로 맞추면 되는데 에 오리지널 t300 핸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이 판만 제가 빼놓은 겁니다. 이렇게 버튼들이 4개가 있어요. 버튼 4개의 위치에 맞춰가지고 이홈 부분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아답터에 보시면 은이 구멍 하나가 생뚱맞게 뚫어지는 게 있죠. 여기가 아까 그 스프링 나오는 구멍입니다. 그래서 위치를 맞춰서 눌러주시고 스프링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 넣어주시고요. 그니까 이제 살짝만 튀어나올 정도로만 당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동봉된 볼트들 중에 긴게 있고 마찬가지로 짧은 게 있습니다. 짧은 거부터 아까 위쪽 이렇게. 세 구멍이 짧은 볼트를 쓴다고 그랬죠세개 네, 짧은 볼트 긴 볼트로 하면은 큰일 나요 볼트 그냥 기판 뚫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긴 볼트가 두 종류를 제가 넣어 놨는데 이렇게 두 종류를 넣어 놨어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이 부분에 나사 산이 깊이가 틀린 경우가 있어요 자 지금 이 제일 제 긴거 그것도 좀 랜덤 이에요 제일 긴거 제가 이쪽에 넣었습니다 네 정량으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또 긴거 자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다 안들어가죠 여기 이 녀석 이런식으로 깊이가 틀린 애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조금 짧은 긴 볼트 네 이렇게 고정해 주시고 가능하면 이제 긴볼트 제일 긴볼트가 다 들어가면 그냥 그거 쓰시면 돼요네여기도 들어갔죠 지금 여기서 제일 긴볼트 제일 긴볼트 그다음 이제 긴볼트 짧은 거세개 이런 식으로 이제 뽑아줬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아답터를 꽂게 되면 이제 네, 핸들을 달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자 육컬 이제 콜로된 핸들입니다. 여기서 구멍에 맞춰 가지고 놓는데 여기서 이 스프링이 닿는 부분을 스프링이 닿는 부분이 있겠죠. 거기를 이렇게 좀 갈아주세요. 일단 이제 저는 그냥 지금 이제 장착하기 위해서 그냥 작업을 안할 건데 자 순정 핸들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갈려 있는 흔적이 있습니다. 저 부분을 이제 도색이 돼 있거나 이제 코팅이 돼 있으면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제 사포로 갈아준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프링이 닿는 이 스프링이 이제 튀어나온 부분 이 있죠? 거기서 그 부분에 맞춰가지고 핸들 연결되는 한 이쯤 되겠죠? 여기를 이제 샌딩 그 사포 같은 걸로 갈아주세요. 갈아주시고. 모양을 맞추고 핸들 고정용 볼트는 이제 접시 머리로 된 볼트하고 둥근 머리로 된 볼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핸들 종류에 맞춰 가지고 사용하시면 돼요 볼트를 뽑으실 때는 하나하나 처음부터 다 쪼지 마시고요. 일단 여섯 개를 적당한 힘으로 조여 주시고 이렇게 자, 됐죠? 적당한 힘으로 조여 주시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여기서 별 모양 할게요. 뭐별모양이라기보다는 여기서 처음에 이제 조였던 거에서 맞은편, 그다음에 대각선을 가고 또 맞은편 선수, 맞은편 이런 식으로 조여 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실제 차 핸들도 조울 때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둘 넷넷 넷 다섯 여섯, 여섯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확인 음. 네, 이런식으로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어, 휴닝 핸들 그리고 버튼도 그대로 살리면서 이렇게 장착을 할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안에 그 조이패드 부분이라던가, 그 다음에 순정 T300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있는 버튼 4개라던가는 이제 못쓰겠죠 그래도 이제 헤드쉽트라던가 이런 거 그대로 쓰면서 할수 있는 아다툼. 자 이제 이 지금 저는 이제 페라리 에디션으로 작업을 했습니다만 어, 순정 T300 또 똑같은 구조로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장착하실 때 볼트 종류 잘 골라서 작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스프링 스프링 같은 경우는 어, 없어도 작동을 합니다 작동을 하는데 이제 그 접지 부분이 왜 있냐면은 사람이 이제 핸들을손 댔을 때 정전기가 통한다던가 이렇게 했을 때 뭐, 버튼이 일부 오작동을 한다던가, 뭐, 그런, 이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잘 찾아보시면은, 이 핸들 쪽에 다 접지 라인을 살려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접지 라인을 빈만하면 이제 살려주시는 게 좋구요. 제가 만든 거는 이렇게, 이제, 볼트를 6 개를 다 꼽을 수 있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6개 말고 3 개만 쪼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제품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가벼운 핸들이 내용은 상관없는데, 웬만하면은, 이렇게, 여섯 개를 다 쪼을 수 있고, 핸들도 여섯 개를 쪼고, 본체도 여섯 개를 다 쪼을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음,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트러스마스터 T300, 응용, 이휠 예, 컨버터, 아답터, 어, 제품 소개, 그리고 사용 방법 알려드렸고요 어, 영상, 어,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